안녕하세요 여러분 술 좋아하시죠? 우야호 저는 좋아합니다 오늘도 빨리 퇴근하고 치킨에 소맥 말아먹을 생각에 벌써부터 심장이 벌렁벌렁합니다 7월부터 개편되는 거리두기는 지역별로 영업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거나 완화함으로써 자영업자들은 물론 국민들에게도 코로나 걱정을 덜어주는 희망찬 소식인 줄 알았는데 연이은 확진자 폭발로 인해 현재 4단계로 격상되고 상황은 더욱더 심각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7월만 기다리며 희망을 품었던 국민들에게 정말 힘이 빠지는 순간이네요. 부디 모든 국민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하루빨리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 주변에 눈치 보지 않고 술 약속도 잡고 하는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나중에 상황이 좋아진다면 지인들과 술 한잔하면서 오늘 다른 짤막한 이야기를 하며 막뭐좀 아는 척 너스레를 좀 떨어보는 건 어떨까요? 따라따라, 따라따라, 따라따라, 따라따라, 따라따라. 이 부금 많이들 들어보셨죠? 바로 영화 공공7의 시작을 알리는 메인 테마입니다. 왜 갑자기 007 타령이냐? 영화 리뷰도 아니고 광고는 더더욱 아닐 테고 앞서 말씀드렸듯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술그 중에서도 마티니 이 마티니는 57년이라는 세월 동안 007 시리즈에 꾸준히 등장해 왔습니다 골수 팬이라면 이 대사 아실 수도 있겠네요 보드카 마티니, 쉐이큰, 나스터 보드커마틴이 젓지 말고 흔들어서 007이 전 세계적으로 흥행했던 영화이다 보니 이 대사로 인해 당시 스파이들은 마티니를 마신다는 인식이 생겨버릴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007 시리즈의 주인공인 다니엘 크레이그 형이 본드 역할을 맡은 후부터는 이 대사가 no.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체 왜? 사실 별 이유는 없습니다 해당 대사가 007 시리즈를 상징하는 클리셰가 되어버린 탓에 이전 시리즈와 차별화를 두기 위한 것으로 추측할 뿐이죠. 이 마티니는 007 시리즈 말고도 다른 영화에서도 등장하는데 바로 첩보 영화의 개보를 잇는 킹스맨입니다. 주인공 에거씨는 영화에서 다음과 같은 대사를 하죠. 마티니, 보드카 말고 진으로 베르무트를 따지 말고 10초간 저어서 두 대사는 묘하게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본드영은 마티니를 흔들어 달라 하고 에거씨는 저달라 하죠 마티니에 대해 알아보자면 마티니는 드라이하고 도수가 높으며 샤프한 맛이 특징으로 쓴맛과 짠맛이 강조되는 칵테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이 삼각형 모양의 칵테일 글라스 이름이 마티니 글라스인데요 이 글라스를 마티니 글라스로 통칭한다는 것은 마티니가 칵테일을 대표하는 아이콘임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겠죠 마티니는 원래 진으로 저어서 만들지만 본드형처럼 흔들면 기포가 들어가 색깔도 뿌옇고 입술에 닿는 감촉도 달라집니다. 이렇게 본드형이 베이스를 보드카로 주문하고 온도와 배합을 위해 쉐이킹을 요청한 방식은 저어서 만드는 방식보다 더 항산화 물질을 활성화시키고 산화물인 과산화수소를 비활성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영국의 한 의약 저널에서 다뤘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본드형처럼 젖지 않고 흔들어 마시면 숙취가 덜하다는 것이죠. 최고의 요원도 머리가 깨질 것 같은 숙취만큼은 피하고 싶지 않을까요? 킹스맨에서 이와 반대로 저어달라고 한 이유는 술의 작용에 어떤 의미를 뒀다기보다는 같은 장르인 007과는 다른 새로운 첩보 영화임을 나타내고 싶었던 데에서 나온 일종의 패러디 같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007의 상징가도 같은 대사를 살짝 바꿔서 킹스맨이란 영화의 정체성을 알리려는 의도이지 않았을까 생각되네요 이 마티니는 영화에서만이 아니라 실제로 유명 인사들이 즐겨 마시는 칵테일중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 007의 원작자인 이안 플레밍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 세계적인 작가 헤밍웨이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죠 그 중에서도 루즈벨트 대통령은 진성 마티니 광이어서 거의 매일 마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윈스턴 처칠이 백악관을 방문했을 당시에 둘이서 어마어마한 양의 마티니로 영혼의 맞다이를 쳤다는 일화도 있죠 이 둘은 이날 마신 술의 숙취 해소를 위해 일은 제쳐두고 3일 동안 10시간씩 자며 월급 루팡을 했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양을 마셨는지 짐작도 되지 않네요 나도 하고 싶다 월급 루팜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렇게 유명 인사들과 우리 제임스 본드 형이 유독 마티니를 좋아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각자의 기호도 있겠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바로 유명인이라는 점 그들은 마티니를 굉장히 드라이하게 즐겼다고 하는데요 유명인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복잡하고 피로한 삶 속에서 심플하고 씁쓸한 마티니의 맛이 그들의 삶을 위로해 준 것이 아닐까요? 이 빌어먹을 코로나 일상 속에 오늘도 힘겨운 하루를 끝낸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소맥 말고 마티니 젓지 말고 흔들어서 마티니의 씁쓸함을 음미하며 하루를 마무리하시면 어떨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